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이스라고 네. 합니다. 어, 네. <웃음> 폴이 그동안 폴이랑 같이 계속 매주 어, 촬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폴이 아니, 접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음. 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최소 두주 동안은 아마 집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한국에서 방송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어, 저는 필리핀에서 왔고요. 저는 드라마랑 광고 하고 있습니다. 아, 드라마랑 광고요 네. 네. <웃음> 오, 무슨 드라마일 줄알았요 드라마는 대부분 넷플릭스 드라마 하고 있고 아, 넷플릭스에 네. 보면 나와요? 찾아보 네, 네, 제목을, 맞아요. 제목을 알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한국 드라마인데 네. 그 하이바이 마마라고 김태희씨 나오는 드라마 네. 있고 오. 유명한 분이 나오시는 하이파이브? 하이바이마마 하이파이마마 그거랑 인간수업 엑스트라 그 영어로 엑스트라큐리큘럴 제목인데 네, 네. 거기서는 아마 외국에서 아마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필리핀에서도 많이 와요? 네네 네. 혹시 필리핀 친구들이랑 네, 네. 연락 많이 와요? 네, 필리핀 친구들 그거 캡처 해가지고 저한테 네. 보낸 거예요 아 그래요? 와우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아 맞다 혹시 필리핀에 계신 분들한테 c p 언어로 한번 소개하고 싶으실 만 하셔도 됩니다. 잠깐. 네, 네. 타로고 먼저 할게요. 어, Magandang araw. po s Joyce and o n a g w o r k i t sa Korea. 그 사투리로 할까요? 아, 뭐 마음대로. 아, 이런 거. Hi, a n a a w s a a a a n 사투리랑 타 많이 달라 달라 많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그사투리는 약간 스페인어 섞여가지고 꼬꼬스타가에스스 네, 아, 네. 네. 그게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인데 그 사투리로 쓰여요 네, 네. 꼬꼬에스스 네, 네. 네. 구스토 기타는 뭐예요? 구스토 기타 아, 필리핀 아는 것 중에 구스토 기타 <웃음> 알거든요. 아 구스토 기타 약간 너가 마, 마음이 들어요. 야. 너가 내 마음에 들어. 네, 네, 네. 사투리에요? 네. 아니면 타걸러고에요? 타걸러고. 아, 오 네. 필리핀 현지 분들이랑한테 <웃음> 직접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웃음> <웃음> 아, 이제 뭐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두주 동안 촬영을 포, 셋이서 같이 못하니까 네. 나중에 같이 퀴즈로 할 거예요. 폴이 아, 더 네, 네. 잘하나, 조이스님이 더 아, 잘하나 너가잘 아, 아, 한국어에 관련 퀴즈 <웃음> 같은 거할 건데 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국인 언제 오셨어요? 아, 저는 한 5년 됐고요. 한 2015년 왔어요. 네, 아, 2015년? 겨울에 왔나요? 이번 여름. 아 그때 가을. <웃음> 가을 가을 엄청 좋을 때 오셨네요. 저는 가을이 한국 방문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 네,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왔을 때는 처음이니까 네. 진짜 한국것도잘못 하고 네. 말도 못 하고 너무 전혀 못했어요. 힘...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한국어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아 끔은 했는데 한7 2 시간. 아, 그래. 근데 <웃음> 한국어가 볼 수가 없네. 네. 어, 그러니까 한국어 못해도 그냥 오면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떠지 음, 말이 예, 언제 다시 되면은 네. 예, 그다음에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네네. 네. 너무 음, 좋아요. 뭘 좋아요? 오케이. 저는 골뱅이 엄청 좋아해요. 골뱅이 와우. 고... <웃음> <웃음> 골뱅이 그 매운 거 이렇게 골뱅이 예. 소면 예. 안주로 나오는 거. 네. 술도 잘하시는군요. <웃음> 저는 술은 못하지만. 골뱅이 먹는 네. 재미로 술을 드시나 보네. 전혀 못해요 술을? 네, 아, 저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필리핀 분들은 술잘 드시나요? 네. 어, 네. 어떤 것 같아요? 한국사면 비교해서 비하면 한국인은 못 이기지만 <웃음> <저는> 되게 <웃음> 어, 좋아해요. 어 되게 그렇구나. 잘. 필리핀. 음,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언어가 많고, 네, 섬이 그치. 많고, 한200 음. 사투리가 200 정도. 사투리 전혀 안 통해요 어 필리핀어로 쓰면 되죠. 잘 음, 알고. 어. 아, 아 타운은 전부 전국이 네, 다 아는 네, 언어예요. 네. 아 그럼 기본적으로 언어 두 개를 한다는 거가요 네, 방송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 아 저는 처음엔 그거 했어요. 그 번역, 통역하는 알바는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국에 와서 하셨어요? 네네, 한국에서 번역, 아, 어, 약간 알바를 시작하다가 네네 알바 시작하다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방송국에 관련된 네 관련된 사람인데 그거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 눈에 띄는 거면 한마디로? 어...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근데 저는 네. 한국인으로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아 <웃음> 아, 그렇구나 한국인으로 소개했어요? 아니면 아예 국적 같은 거 뭐... 네 그냥 아예 국적은 아예, 안 네, 보고... 얘기 없이 그냥. 네, 그냥... 그래서 다들 한국인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근데 말좀 하다 보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야?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알 텐데? 아 그렇구나 광고에도 출연하셨다고? 네네 광고는, 광고는 음, 했습니다 몇 군데? 아, TV 광고에 나오셨나요? 이번. 네네 지금은 아직 두개 했고요 하나는 아직 방영 안 돼가지고 한 아. 내년 4월 2일에 방영 네, 광고가 나온다고? 네네. t v 나와요? 네 많이 또 유명해 버스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버스요? 오 한국에는 버스에도 비디오 네. 동영상이 있거든요 요즘 관광부 네, 뭐. 관련된 광고 여만 지고 아우 와우. <웃음> 아, 필리핀에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엄마? 네, 저는 코로나만 없으면은한네 아. 번, 1년에 한네 번. 아, 어, 거의 계절마다. 네, 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신 지 얼마 된 거예요, 엄마? 몇년 정도? 어. 어 아니요, 한 8개월 정도 된대요. 예. 뭐 뭐가 제일 그리워요? 음식이. 음식? <웃음> 우리 강아지도. 아, 강아지? <웃음> 어, 강아지 못본지8개월돼가지고 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올리브랑 세리요 어, 두 마리 있어요? 네. 아, 세 마리 있어요. 메시, 하나도 메시. 근데 왜두 마리? 왜 두? 아, 하나는 아, 태어나한테안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 네. 강아지가 동영상을 볼수 있을까요? 어, 모르겠어요. 강아지한테 보, 보통 뭐라고 불러요? 올리브. 아, 예? 이름을 <웃음> 얘기해요, 그냥? 네. 강아지가 얘기하는 게더 있네요. 꽉꽉! 제 시청자 중에 필리핀 분도 네. 많이 계세요. 아, 진짜요? 네, 통계를 보면 필리핀 분도 거의 1, 2위 하는 것같아요 <웃음>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필리핀, 역시.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네. 이쪽 <웃음>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지 않을까 그중에 아, 친구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웃음> 꿀팁? 아, 한국어? 꿀팁? 꿀팁. 꿀팁이라는 들어봤어요? 네. 꿀팁. 한국어 공 꿀팁. 꿀팁은 친구들은 한국인 남자친구 사귀고 되게 많이 <웃음> <웃음> 누른다고 해가지고 저는 네. 그렇게 안 했고 저는 네. 드라마 보고 많이 네. 배웠습니다. 아 왜? 어, 그게, 그게... 자막 없이. 자막 없이? 네. 가능해요? 네, 어. 그럼요. 그럼 아, 듣는, 듣는 게더 쉬워요? 말하는 게더 쉬워요? 저는 아니면... 듣는 게. 듣는 게더 네. 쉬워요? 사람마다 좀 다른 거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여, 저는 영화 할때 말하는 게더 쉬워요 듣는 거 보다 아, 예.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도 그냥 글씨로 질문하잖아요 네. 만약 질문이 전부 말로 했다 그러면 아마 못 알아들 수도 있죠 아, <웃음> 근데 영어잘하시는데 어디서 하셨어요아 저는 태어난 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스틴 텍사스에서 오. 근데 거기 4살 때까지밖에 안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그때 또 집에서 한국말만 썼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집에서 한국말만 쓰는데 밖에 나가도 내가 모르는 나라 말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웃음> TV를 켜도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를 어렸을 때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나중에 또 미국에서 4년 시애틀에 살았었는데 아 그때도 많이 들었고어스짜요 네, 네. 잘하시던데 아요 <웃음> <웃음> PT에서도 영어 많이 쓰나요? 네 에. PT분들이 영어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잘하는 것처럼 음... 생각되거든요. 영어 많이 써요? 네, 많이 쓰죠. 많이 써요? 네, 네. 한국 한국이랑 비비기회에서 저희는 뭐 방송이나 네. 뭐 뉴스나 뭐 학교에서도 많이 아 영어 아, 영어로 있어요. 수업하고 네.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다 알아들어요? 네네. 네, 네. 저희 텍스트북도다 필리핀 필리핀 삽책 패군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필리핀 뭐야 필리핀 그 필리핀 랭귀지 아, 그 석제겠잖아요. 예. 아석 아, 그거 아 네네. 그거 빼고는 다 영어. 아 그거 빼고는 될까요? 다 영어로. 어 예. <웃음> 영어 굉장히 잘 영어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겠네. 그러면 뭐 알아들어야 되니까. 영어 를 못한 사람이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어 <웃음> 처음 알았어. 신기하네요. 음. 그럼 필리핀에서만 최소 스페인어도 할거 아니에요? 스페인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예. 그면 최소 네 가지 언어를 한다는 거니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웃음> 거의. <웃음> 타갈로그 아니 타갈로그 쓰신 분들이 네. 사투리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 네네 마닐라에서만 살았던 친구들은 진짜 아, 아예 거의 모르고 네, 거의 네. 그렇구나. 저희는 프라빈스에서 살아온 사람들 아마 <웃음> <웃음> <웃음> 다음 몇번 퀴즈를 하면서 네, 조이스의 <웃음> 조이스만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퀴즈하면서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웃음> 네, 그러면 저는 음, 이에 1등 했었거든요. 퀴즈. 아, 1등? <웃음> 1등 한적 있어요? 네. <웃음> 예. 뭐 어디서요? 어디... 우리 회사에서. <웃음> 회사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저희 한 100명. 100명 중에 1등 했다고요? 아, 응. 외국인도 1등. <웃음> 아, 진짜? 몇개 몇, 어떤 퀴즈였어요? 퀴즈가? 그... 뭐, 어쩔지? 그, 그, 그, 그 워크샵 때 응. 퀴즈였는데, 응. 거기서 네. 일통해서 회사 회사에서 네회사서 1등해서 1단실서자네해대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해야겠어요 한국어 해즈를 낼건데 한국어 관련 퀴즈 서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그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 오늘 서 1등해서 요등해서요등해서요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등해서 1게 같이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돼요. 네, 그럼 다음에 뵙고요. 다음에 또 어,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